마스크 쓰면 너무 괜찮아요? <웃음> 그래가지고 근데 지가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니까 이빨을 <웃음> 너무 이상한거야 10억 빚 있는 원빈이랑 사귀기 10억 있는 이병막이랑 사귀기 자 아, 이거는 본격 별종장애 만들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밸런스 게임인데 무조건 대답을 해야돼요 패스나 뭐, 어, 잘 모르겠어. 어, 안 돼. 이런 거는 없어요. 무조건 고르셔야 합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. 유튜브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? 1년 반이요. 1년 반. 내가 더 좋아하는 시청자 유형을 골라주시면 돼요. 구독 안 누르고 영상 보기. 구독 누르고 영상 안 보기. 어떤 사람? 구독 누르고 영상 안 보기. 나도 구독, 구독 누르고 영상 안 보기? 아니 아니 아니 첫 번째 구독 안 누르고 영상 보기. 조회수 어, 올라간다. 아, 음, <웃음>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밸런스 게임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. 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. 이거는 뭐 아빠도 아빠가도 남자의 입장에서 대,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. 10억 빚 있는 원빈이랑 사귀기, 10억 있는 이병박이랑 사귀기 이병박이랑 사귀기? 아, 원빈이가 사귀기 <웃음> 네. 지금 하는 거예요? 네, 네. 네. 감사합니다 나 <웃음> 어? 원빈이가 비써빚 있는 게 갚아 빌리라고? 어. 원빈이 근데 벌지 않겠어? <웃음> 젊은데? 아, 그 생각 못 했다 <웃음> 자기가 벌어서 갚을 텐데 뭐 평생 눈세 개로 살기 눈세 개가 뭐야 눈세개눈세 아, 눈 3개. 개로 살기 어. 평생 팔세 개로 살기 어. 하나 둘셋팔세개 나도 팔세개 <웃음> 나도 나도 <웃음> 팔세개 <3개. 웃음> 바람 피울 때마다 말하고 또 바람 피우는 남편 바람 피운 걸 비밀로 하고 평생 바람 피는 남편 말안 하고 피우는 놈이 낫지. 말안 하고 피우는 놈. <웃음> 모르는 게 나. <나아>. 모르는 <웃음> 게 나. 뭔 짓을 해도 나가서 <웃음> 하면 괜찮아요. 백수로 월250 살기, 직장인으로 월700 살기. 월급 을700 짜리 는 이유야? 직장인으로 700 받는 거지. 이거 아빠한테 질문할게요. 다리 아픈 여자친구 하이힐 내 신발과 바꿔주기. 치마 불편한 여자친구 내 바지랑 바꿔 입기 <웃음> 신발 하이힐을 대신 신어주시겠어요? 네 아, 아 멋진 남성인 거요이 <웃음> 이것도 아빠한테 <웃음> 아빠나 <웃음> 아니면 남 남편으로 자기가 이렇게 바꿔 알아서 들으면 돼 말만 하면 우는 와이프. 말만 하면 입에서 불 나오는 와이프 어, 화내는 여자랑 사냐 아. 우는 여자랑 살 거냐 말만 하면 울어 근데 <웃음> 근데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 하나 둘 셋. 우는 와이프 <웃음> 안내는 네. 우는 남자가 난 아, 우는 남자 화내다가 우 마주면 어떡해 <웃음> 맞아요 화내는 <웃음> 건 <웃음> 화내는 건 싫어 코구멍두 배로 커지기 눈두 배로 작아지기 <웃음> 눈두 배로 작아. 아주 아니 내 얼굴을 아. <웃음> 눈두 배로 작아지거나 코구멍이두 <웃음> 배로 커지거나 아. 눈이 작아지는 게 낫지. 코구멍 아, 그래? <웃음> <웃음> 커지면 얼마나 이상하겠어. 근데 코구멍이두 배로 커지면 두 배로 커지면, <웃음> 두 배로 커지면 비 맞는 거 아니야? 눈 작은 게 나아. 눈 작은 <웃음> 게 낫지. 그래. 코꾸멍 <웃음> 코멍 크면 그건 좀 이상한 거 같아 아니, 눈이 작은 사람은 많이 있잖아 어 눈이 이만하면 사람들다 쳐다볼게 하네. 이건 좀 더러운 거 아니 여기 봐야 돼 카레맛 똥먹기 똥맛 카레맛먹기 뭐? 아니 똥맛 카레먹는 게 낫지 <웃음> 똥맛 카레먹기 <웃음> 만장일치미라 진짜 또을 먹잖아 그래. 100% 확률로 1억 받기 50% 확률로 10억 받기 100% 확률로 1억 받을거야 아빠는? 100%로 1억 받기 50%로 10억 받기 저절 10억 받기 평생 그지야 아니, 어. 그렇게 음, 생각할 심지어. 수도 있지만 음. 어, 이럴, 어, 어. 어차피 또 어, 1억 없었던 거안 아. <웃음> 받으면 그 원이고 아. 뭐. 아, 이건 아니지, 100%는 무조건 플러스잖아, 1억은 플러스잖아 근데 아니,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다 100%를 100 했어요, 1억까지 아, 100 어. 평균적으로 난 도전해볼 거야 4박, 네. 4박 5일로 함께 갈 여행 멤버를 고르시는 거예요? 재수 없는데 재밌는 놈. 재미 없는데 착한 놈. 아, 아, 재미 없는데 착한 놈이랑 다. 재미 없어도 내가 재밌게 해준다되지 뭐. 음, 네? 그냥 그런 거 다, 만런거 다니면 되잖아. 가족 여행은 어차피 내 멋있고. 마음이 아니라 뭐 매경 보고 막 이렇게 좋은 거니까 착한 놈이랑 다니는 게 나아. 언니랑 나는 뭐, 재수 없는 거, 재미있는 애를 재수 없는 거. 네가안 당해봐서 그래. <웃음> 당해 봐봐 <웃음> 나쁜 놈한테 <웃음> 자 이것도 동시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돈잘 버는 싸가지 없는 아들 빚 있는 효자 아들 하나 둘셋돈잘 <웃음> 버는 싸가지 없는 놈 <웃음> <웃음> 근데 난돈 없는 효자 아들이었다 그래? 돈 있는 싸가지 없는 놈돈 있어도 싸가지 없어가지고 어, 엄마 아빠 안 도와줘 있는 놈 필요 없어. 그냥 마음이라도 이뻐가지고 그냥 가끔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놈이 나지. 어. 그렇나 <웃음> 남의 떨어지는 게 없어. 어. 싸가지 없는 어, 놈아. 싸가지만 어. 없고 돈은 안 주고. 없지만 돈잘 벌고. 그러면 안 되잖아. 없는 놈이랑 똑같아. 네. 그러네. 착한 놈. 돈 없는 놈, 그냥 매겨 어. 살리지 뭐. 음. 음. 이것도 둘다 대답해 주셔야 돼요. 눈썹 없이 살기, 입술 파랗게 살기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뭘 바를, 발라도 계속 하네 이거는 그려도 그려도 계속 지워져 하나 둘셋이거 진짜 어렵다 <웃음> <웃음> 하나 둘셋 입술 사랑으로 게그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면 되니까 <웃음> <웃음> 자 이거, 이것도 둘다둘 둘 다예요 20kg 살찌고 10억 받기 평생 원하는 몸매로 살고 돈 없어서 맨날 돈 빌리고 다니기. <웃음> 둘다 싫다. <웃음> 솔직히 둘다 싫다. 나도 내 몸에서 20kg 생활하니까. 그거 <웃음> 10억 받아가지고 병원에다 다 갖다 줄것 같은데? 골다 네, <웃음> 골쭉. 남자 오고. 입장에서 나는 20kg 치우는 데나것 같은데. 나 그래도 이쁜 <예쁜> 몸매로 살을래. <웃음> 이쁜 몸의 사람 혹시 또 눈이 오, 어두운 남자가 오, 오, 오, 오. 나한테 투자라도 하지 않을겠어? 어? 자, 나를 나를 더 환하게 하는 자판기 자판기에 여름에 쓰는 자판기 냉장고 기능이 고장 난 자판기 거스름돈 주지 않는 자판기 거스름돈 안 주는 자판기 그게 나트요 나도 거스름돈은 내가 주지 뭐. 거스름돈은 세다가 그냥 말겠지. 자, 버스 아니에요? 버스 안에서 기침을 했는데 내가 씹던 껌이 앞에 앉은 사람 머리에 붙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자고 있어 이거를 모른척 한다 아니면 깨워서 알려주고 사과한다 모른척 해야지 모른척 해야지 <웃음> 얼른 내릴 나, 거야 난, 그래. 바로 내릴 거야 바로 내려 정류장이 아닌데 내려 <웃음> 그냥 귀신도 안 하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지 내려도 걸려 <웃음>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 교수한테 수술받기 이국종 교수한테 맞고 추성훈한테 수술받기 추성훈한테 맞으나 이국종 씨한테 맞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? 아니지 아니지. 추성훈이 그래도, 그래도 수술 잘 받는 데가 낫지 덕투기 그래도 수술 잘 되는 게 낫지 추성훈은 수술 수... 못할거 아니야 이국종 씨가 이러나 너무... 저러나 죽을 수 있어 어. 먼저 추성훈한테 맞고 수술 직접 그 북한에서 넘무어온관첩은 총알 많이 맞고도 이부정 교수가 수술해가지고 낫잖아. 그래가지고 한대 맞고 수술 잘 받는 게안 날까? 나는 이부정한테 맞을래. 그래? <웃음> 어. 나는 추성만한테 맞고. 나도 수술 거, 잘 받을래. 난 상상만 해도 내가 이미 죽은 것 같아. <웃음> 여기 돌아가서 <웃음> 기절만 하지 않을까? 둘다 대답해주세요. 남편 또는 아내와 하루 종일 데이트. 현빈 또는 김태희와 30분 데이트. 우리는 보시는 분이 있어서, 안경과 안 해라고 얘기해야 돼. <웃음> 우리 사람이 많아서. <웃음> <웃음> 알겠습니다. <내가> 뭐 알겠지? <웃음>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? <웃음> 대답은 뭐 와이프라든지. 뭐. <웃음>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? 오랜만에 인천 송도에 구경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늦은 점심을 먹고 딸들과 결정장애되는 법에 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게임 한번 해보시죠. 게임자료는 요 밑에 쭉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평생 마치겠습니다. 대머리로 살기 평생 털복숭이로 살기 그리고 가로치고 원숭이 수준 <웃음>